오늘도 악몽이 찾아와 내 꿈속 빠져나오기 위해선 몸부림을 쳐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몽 제발 나못나와서 나를 깨워줘 오 나를 괴롭히는 n i g h t 나를 쫓아오는 Dark g h 나를 괴롭히는 n i g h t 제발 나못나와서 나를 깨워줘 내게 손을 뻗어 줘내 주변은 너무나 어두워 성향 깊이라도 필요한 상황인데 내 okay, 주변인들은 롯데월드 yeah. 할로윈 퍼레이드급으로 화려한 조명과 LED풀 때문에 반짝반짝한 삶을 살고 있네 열등감 느껴져 난 청소불안 ADHD네 친구처럼 인기 있는 인생 뭐의비노키오 돼버렸네 인사인 그 초그랬네 여사친도 맞고 인기 맞고 그냥 다가진 것까지 주마고 지구처럼 되고 싶어 깎고 찐다 아니 죽으랬지 매그 열등감을 불러 사춘기 그 사춘기를 불러 나인 멜그 악몽은 선되지 맨빵 꿈속 난 자주 그리워 부천에서 부천 날명주로 이사다 다섯 살부터추려 그때까지 오늘도 악몽이 찾아와 내 꿈속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버림을 쳐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몽 제발 나만 나와 서 날이 깨워줘 어 나를 괴롭히는 나의 맹 니 발족 같은 세상, 난 진짜로 못 봐주겠더라고, 도룡아처럼. 엄마 강화해도 그들 앞에서 무력해. 이거 마치 백띠, 원숭이야, 뭐. 한 격어, 뭐. 애들은 말했지, 바보. 아보 소름 향겨버린 나의 피부 사람은 진짜로 변해. 암홍을 꼽을 때 원래 꿈은 이쪽. 지지만 니거나 마주기 어정쥐에 박제됨. <목소리로> 제대로 바지해줘 주는사람들을 부르지 아이 모담이 흐르는 두 개가 지르는 거파도 남아도 사사사사 숙여 사서쪽 아저다 리드 때가 연하나는날난더 이상 너너비로 <목소리로> make it, it. 비룸나야지 fake it 는 걸로 still j u s t 줌버 내가 what it got n t 두꺼 fuck with the rap, rap. is fuck with the r <목소리로> 썩은 이 새끼 목대로 백넌 매일 내 꿈에서 계속 그 니들이 엮여온 짓들에 하는 거 봤어 대는 왜 니와 가리고 탔어 조금조금 돌다깰어 봤어도 업도적인내적금 자고 일어나면 나쁜내 머리에 발이는 못여 때지가 나서 아니렇탔어서 말이다 못해 놓으니 병이 다 났어 이제부터 포기다 꼴게다 버리는 게만 들면은 미리는 거치 <목노동> 마인드 부터가 썩었어 넌 그냥 띵니로 빠어왔던 길은 내 괴롭히는 것들은 다 stop it if it don't want to ban 너까지 퍼맨스 다 중심이기한 리비 때 가려고 피스 오 찾아와 내꿈속빠나기위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몽. 제발 나만 나와서 나를 깨워줘. 오 나를 괴롭히는 nightmare. 나를 추차오는 dark g h o s t 나를 괴롭히는 nightmare. 제발 나만 나와서 나를 깨워줘. Nightmare